하기 네. 때문에 구강 발달이 이렇게 나와요. 그럼 아. 뒤쪽 기도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성장을 하게 돼요. 젖병은 예. 꽉 밀어듣죠. 들어가요 아. 아. 그러면 뒤로 가면 어디로 목돌고 목 갈수 없잖아요. 그래서 아. 기도가 좁아지는 상황이 돼요. 네. 안 그래도 제가 말씀하시는 중에 생각했던 네. 게 어른이 되면서 성인이 되면서 어. 코골이는 심해지는데 사실 아기들은 어. 코골이가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아 이게 어떤 원인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.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렇죠? 아. 자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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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렇기 때문에 비염을 어릴 때부터 꼭 해줘야 되는데 참 네. 비염이 3대 난치병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. 아, 그러니까요. 정말 참 힘들더라고요. 네. 환경 중요한데요. 네. 제가 개발한 것 중에 이소료혈을 자극해서 네. 그 기와 혈의 순환을 좋게 해서. 네. 콧물, 코막힘, 재채기 증상들이 예. 개선이 되는 게 있어요. 그건 남녀노소, 최연소 사용자가 생후 2개월짜리도 썼으니까. 어머, 정말요. 어 정말요? 그리고 어, 뭐 90대 어르신도 다 오. 쓰고. 아. 정말 이거는 뭐 프리사이즈 때문에 안 맞춰도 돼요. 어, 저희 그런... 어머니 선물을 드려야겠어요.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비염 때문에 네. 머리 두통까지 오시고 네. 고생이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. 제발 병 키워서 병원...